SQLite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나 My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시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서버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근데 SQLite는 서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을 지금 드리긴 어렵고 차차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SQLite 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검색해서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맥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맥 os를 여기 이렇게 찾았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는 이게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실행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걸로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심란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예,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QLite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 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SQLite3라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명령어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 더블 클릭해도 실행할 수 있고요. 자, 요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표준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SQLite를 여러분이 명령어로 다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입문 수업이기 때문에 요 도구를 쓰지 않고 이 SQLite를 GU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자, SQLite를 GUI 환경에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SQLite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고 오픈소스고 크로스 플랫폼 어떤 운영체제에서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 아주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SQLite 스튜디오를 설치하셨다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설치를 다 끝내신 거고요. 우리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